어, 둘, 셋, 넷.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30일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이 끝난 3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 이제 영업일수로 마이너스 어, 일인데 이걸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열었고, 매면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했다가, 그죠? 뭐 어제 금요일이 고가도 안 가고, 막 중간에서 턴을 해버렸어요. 턴하고 올라갈 모습. 그래서 여기서 한번 두 번째 방송을 했었죠. 내려갔다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행보를 했습니다 음, 막판에 조금 올랐네요. 그죠? 선물이 352.60 이었는데 0.35 플러스 돼가지고 352.95 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스닥 선물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1.37% 현재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뭐 행보장이 될 것이다 그래 예측을 했었고 고가 저가는 음뭐 3포인트 밖에 안되네 그죠 3.3.3 뭐 정도 그죠 뭐야 2.7입니까 어, 2.7밖에 안돼요 고가저가가 아, 폭이 2.7밖에 안되는 아주 어, 어, 봉 자체가 작은 양봉 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상승장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콜 잡아도 뭐별 재미가 없죠 시가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했죠 보세요 6.54 하락아입니까? 실가 대비해 가지고는 이거는 7% 상승했네. 그러니까 별 소득이 없어요. 고생은 하는데 수익은 별로 없고 푸드옵션은 뭐, 뭐 거의 실가 대비해서 35% 하락을 했죠. 이거는 실가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양매도장입니다. 그죠? 시가가 둘다 지금, 뭐, 콜은 마이너스 6, 푸스 마이너스 35. 그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마이 시가 대비해서 7% 상승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30%. 양매도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어, 옵션에서 시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지금, 영어 매수로 마, d-1이니까, <웃음> d-1이죠, 그죠? d-1. <웃음>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 주식을 아침에, 그죠? 아침에는 주식을, 아, 선물이죠, 선물. 계속 매수를 한 상태였고, 어. 11시부터 어, 예,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082억을 매수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아침에 주식을 371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죠? 마치 하락할 것처럼, 그죠? 마치 하락할 것처럼 해놓고 원래 예, 처버립니다 자 10시부터 100억을 매수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557억을 주식을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팔았고 8,100억 8,000억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었죠 3600억 자. 베이시스는 0.46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막판에 조금 선물을 상승시키는 바람에 베이시스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보죠. 자, 외국인들 콜옵션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2억 푸드옵션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4억이 하방이죠. 하방 포지션 음, 위클리 콜옵션은 2억 매도하고 있고 위클리 푸드옵션은 보합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하방이죠. 옵션 방향은 위클리 옵션도 하방, 월물 옵션들도 하방입니다. 자, 주식 선물은 매수를 207억을 했고 연기금 주식을 211억 매수를 했습니다. 막판은 조금 매도 쪽으로 가담을 한것 같고. 금융투자 주식은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3146억 아침에 약간 하락했다가 올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 352 짜리는 76%가 상승했어요자그 <웃음> 다음에 위클리 콜옵션 350 짜리는 81%가 상승했습니다 3.69 2.03 하던 것이 3.69 에서 81% 풋옵션 350 짜리는 3.39 하던 것이 1.02 69%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풋352 짜리는 금요로 5.11 로 마감했던 것이 1.84 마 63%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푸드옵션이 예, 저렴한 상태로 오, 되었습니다 D-1 뭐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있죠 선거가 있어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요일날 선거가 있어서 자 1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자6 0일선 자 61선이 354정도 됩니다. 354를 과연 내일 돌파할지 예 돌파할지 그죠? 에, 61선 궁금해 집니다. 푸드옵션 15몇선은 과연 해충인지 모양은 좀해지형이죠 그죠 수, 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지금 이걸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은 아까 중에 1.41% 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선물은 1.16%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푸드옵션 내재변동성 인데 많이 예,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박은 푸드 옵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푸드 옵션을 잘 봐야 되겠죠. 그, 금요일 야간장은 351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 증시는 352.95까지 올라갔습니다. 콜은 넘볼까요? 콜. 위클리 콜. 352. 1.72까지. 야간에는 1.72까지 올랐는데, 352가 그죠? 352, 1.72. 예, 이, 이 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치고 모습인데, 3일 연속, 4일 연속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6월 물콜 옵션 355짜리는 55% 올랐습니다. 1.59 하던 것이 2.48. 그 다음에 콜 옵션 350짜리는 3.63 하던 것이 5.28. 4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풋옵션은 342 짜리는 2.14 하던 것이 0.86 마이너스 59% 입니다. 음 굉장히 가격이 이제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콜도 저렴하고 풋도 저렴한 상태죠. 계속 양매도장은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계속 풋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죠. 자, 풋 347짜리, 예, 이거는 마이너스 51%입니다. 3.75 하던 것이 1.83. 이렇게 해서, 아, 풋 옵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푸드옵션을 14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어, 상승 방향이죠. 주식도 상승 선물도 상승 어떻게 할지 패덱이 칠지 음 나스닥 선물에 달려 있겠습니다 6 1선을 과연 올라칠지. 일단은, 120, 120봉, 120분 봉은 지금 매수 신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생,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주로 하락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아주,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웃음> 목표 수익을 적게 잡고 수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큰 대박은 푸드옵션에서 나올 것이다 자 어제 그지 방송을 했는데도 주봉차트를 보면 이렇게 매수신호가 뜹니다. 그죠? 자이 매수신호가 과연 매수신호가 맞을건지 안그러면 아, 어제 강했듯이 했듯이 아. 10월 이때였죠 그죠? 이 모양인데 어제. 종합주거지수로 주봉차토로 이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타트로 지금 매수신호가 어, 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2018년도 10월달에 폐렉이 쳐버리죠 10월, 10, 10월 5일부터 장터음봉 뭐 4주 연속 하락을 시켰단 말이죠. 여기도 올려놓고, 6월 달에 4주 연속 하락시킬지, 반복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밑에도 21선이, 121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발생이 되었는 상태죠. 그죠? 하하. 그래가지고, 예. 이미 심장합니다, 지금. 6월 달부터 하락시킬지, 예. 선거 끝나고 하락시킬지. 모양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의하고 이쪽에. 21선이 1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림. 21선이 1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림. 예. 자. 그래서 스에서 어, 한번 승부를 보는 것이 어떨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선물 옵션 어, 시황을 전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